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2019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제가 어떤 무대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몇 시에 무대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공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다이아 페시벌은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요. 지금 위메프에서 단독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총 3일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틀 동안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무려 3일 동안이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 많은 정말 핫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면 이렇게 스테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푸드 스테이지도 있고 키즈 스테이지도 있고 뭐 게임 스테이지도 있고 뷰티 스테이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메인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어떤 스테이지에서 제가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날이죠. 8월 9일 1시 30분에 메인 스테이지에서 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좀 먹고 제 무대를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구경하기 좋은 그런 딱 시간이죠 사실 무슨 무대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정말 비밀리에 준비한 무대이기 때문에 <웃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도 보지 못한 모습 한번도 보지 못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이 무대는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정말 정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야 되는데 자그한시 <웃음> 30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또그 메인 스테이지 무대에서 3시 20분 그러니까 제 무대를 보시고 쭉 이어서 보셔도 좋겠죠? 3시 20분에 다이어 t v 카트라이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카트라이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번에 맞기를 하면서 저에게 좀 재능이 있지 않나? 저에게 좀 재능이 있지 않나? 그것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뭐 엄청 잘하진 않겠지 그것도 많이 많이 놀라 오셨으면 좋겠어요 11일은 2시에 쿠킹 스튜디오에서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어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바로 디스코 오뎅과 라면 땅인데요 디스코 오뎅을 이게 경상도 아니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넓적한 어묵을 꽂아가지고 기름에 튀겨요 튀겨서 그 위에다가 케찹을 뿌려요 마요네즈랑 이렇게 먹으면 정말 짱짱짱 맛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리가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랑 제가 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맛있게 나눠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 9일 제 메일 스테이지 서프라이즈한 무대와 그리고 3시 20분에 열리는 다이아 카트라이더 대회 그리고 11일 2시에 열리는 푸드 스튜디오에서 제가 만드는 디스커 어묵과 그리고 라면 땅 요거 많이 많이 보러 우리 댕댕이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만에 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에서 보는 건데 너무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다이아페이스볼 때까지 정말 이렇게 근육을 잔뜩 만들어서 이렇게 탄탄한 몸으로 튼튼한 체력으로 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또 그날 무대 저의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다이아페이스볼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제 무대도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